자 여기 봐봐요. 함축어. 또는 함축 의미. 함축 의미. 여기에 의미가 함축돼 있대요. 여기에 여기에 함축돼 있죠. 뭐야 이 노대어 이렇게 나오는 거아니 네. 대어리지 노대어 대어. 거대는 거기가 없어서 요 요걸 <웃음> 해서 나가는 <안> 거. 성시추어니까. <웃음> 네. 거기에는 거기가 전혀 없어. 다 찾으래? 그거를 선택지에 쭉 나왔는데.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요 물론 이 문맥상에서 나오는 건데. 나는 어떻게 찾아내냐면, 항추금이 문제는 뭐? 못 찾는다고요? 주제 찾기에 맞 거. 주제 핵심을 찾아서 그핵심를 통해서 필자의 생각을 읽으면 돼. 그래서 두 문제를 뽑았어요. 하나는, 아, 이거 내 어코스. 자, 이런 게 있대. 뭐 여전히 뭐가 있어.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. 이런 사람들이 있단다. 어떻게? 이크이트는 동일시하잖아. 이크이트 A with B 해서 A를 B와 동일하는 동일시하다 성공과 뭐를 공부와 권력을 동일시하는 그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.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. 자, 이렇게 있어. 나고 나왔어. 자, 보자. 확역 아, 이런 통영이라고 얘기합니다. c o n v e n t i o 이라고도 표현하고요. 이런 통영. 또는 뭐, 음, popular i 어, 이게 통영이에요. 보통 대,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. 이게. 천성 굉장히 네.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. 성공, 돈, 권력. 이거와 동일시한다고요. 그죠? 성공하는거야 돈과 권력? 뭐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,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면서, 이런 걸 보여요. 통년비판. 이 통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. 이게 주제야. 주제 찾는 거야. 이거. 통년비판들이 다그래서 전체 내용은. 하지만 서양에서 그리고 신흥경제국가에서 모두야. 모두 나왔습니까 끊고 뭐가 있다?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.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죠? 에브리데이. 네. 매일매일. 어떤 이런 사람들 선행사는 얘예요 이거 꾸며줘야 돼요. 그러니까 So recognize,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대요. 뭘 인정하냐면 여기를 인정합니가잘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다시 데리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. There are all the g a g e n d s 뭐예요? 응? 음? 네, 맞아요? 그리고 뭘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? 음. 아, 이것들은 다 아, 뭐라는 거야? 예. 막다른 길이라는 거야 막다른 길. 어? 사각이야. 모두 내들 죽음이지 보죠? 어. 어, 막 다른 길이라는 거. 즉 다시 말하면, 음 그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제 깨어진 꿈 죽고 있다는 거야. 죽고 있다.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. 뭐 얘기야? 그러면 여기 나왔던 통념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바로 이어졌으니까 바로 이어진 건 아닙니다. 중간에 갭이 좀 있는데. 통념 나오고 통념을 비판하는 일이 나온다면 통념 비판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주제가 있고 핏자의 생각이 담겨있어요. 여기서 선택지의 답은, 저거의 답은 어떻게 찾으면 되니? 이렇게 잡아주 어, 자. 야죠몇 번이야? 5번. 그렇지. 공이, 문과 권력 얘기, 막다른 얘이라고 했고 어, 별 효력이 없다라는 얘기 했잖아요. 그리고 꿈이다. 이걸 쫓고 있는 거다. 라고 했으니까. 얘네들 둘 다. Do not. 다뭐 나오냐면, 요게 나와주면 딱 좋죠. n e c e s s a r y 이게 부부정이야. 난 n e c e s s a r y 자, 그 다음에 이제, y o 여러분을 이끌어요. 뭐로 이끄냐면, 성공으로 이끌어요. 그런데 뭐가 나왔다? 부부정이 나왔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반드시 뭐만 있는 것은 아니다. 그래서, 동과관력이 반드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. 요 얘기 아니고 했던 거야. 어? 중요의 문제는 잘못 푸는 것 같아서 사실 후회했는데 밑주친구네응립화 이거 파고들어 봤자 다 안나옵니다. 안 보입니다.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뭘 찾아야 주제 가 주제 핵심을 찾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통해서 토픽을 통해서 필자 갖고 있는 생각을 알아낸